호니서비스라고 서비스 어제 오늘 맛있었어 와! 아, 짠! 와! 한3번 정도 걸었는데. 아포카토고 아와 아포카토. 아포카토. 이게 다호바 라떼 오색깔 되게 예쁘다 아, 그... 아, 맛있다 아닌가? 제가 아니야? 네. 아닌데? 아, 다 태풍 민님이 이거 봐야 돼 나무가 뽑혔어요. 도망가자. 마키아또 얼음 많이 하고, 디카페인을 한 다음에 덜 달게 하고, 연하게 그란데. <웃음> 거기다가 에 저지방 우유. 炸酱炸酱豆腐黑 재밌어. 진짜 완이 응. 아, 피곤해. 오늘 은 베트남 어과에있 어서. 오늘은 점심에 회사 근처 수박에서 베트남어 공부도 하고, 새로 나온 블랙 글레이즈드 라떼? 약간 아인 슈페너랑 비슷한 음료인데, 거의 똑같죠? 이거 마시러 왔어요. 안녕. 예, 찐랑이지 하면은 지 뭐야? 찐랑이 또래 응, 아니, 응 발음. 응 발음. 응 발음? 예. 거니 응. 네. 음. 발음지, 이거 니. 아, 은은. 이거는 아, 기대할게요. 그 목소리로. 이제 내일만 출근하면 은 추석인데 회사에서 당뇨집들 연수원? 뭐 그런 거 가는 데가 있어요. 근데 세미나 일정에 붙여서 결국은 패스! 아니 근데 추석 끝나고 바로 월화수에 붙여서 그렇게 가는 게 말이 돼? 그좀아니지 않나? 아무튼, 찔러 가겠습니다. 안 내가 알아서 어디다가트랜스 트랜스퍼, 트랜스트스 해서 1 0년됐다고 같아. 너 뭐래요? 노래야 도대이오늘추석 당일인데, 날씨도 진짜 좋고 택시도 없네 오, 큰일 났다 추석 선물 처음 받아봐요 <웃음> 아까 그 색깔이 쁘다가 브라운 컬러가 <웃음> <웃음> <웃음>